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장비의 특화 레벨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특화는 무기와 방어구의 속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장비에 부여된 합성 경험치를 소모하여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기의 종류별로 속성이 정해져 있으며 상대의 방어구 재질에 따라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고 무기의 특화 레벨이 높을수록 추가 데미지가 증가해요. 반면에 방어구의 특화는 속성 저항치가 증가하여 적의 공격으로 받는 추가 데미지를 반감시킬 수 있어요. 특화를 할수 있는 장비는 특정 수준 이상의 각성이 진행된 것들만 할수 있으며 고대 장비는 순고한까지 각성을 완료해야 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태초 등급까지 합성을 한 후에 특화 작업을 하며 태초부터는 합성 경험치가 쌓이더라도 능력치의 상승이 없기 때문에 특화를 하기 위한 경험치량만 쌓는게 좋아요. 자신의 속성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정보창의 세부정보를 클릭하여 속성 탭에 들어가보면 나와 있으며 무기별로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방어구에 대한 정보도 함께 표시가 나타나니 확인해 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활길로 설명을 하자면 활의 특성은 관통으로 천옷의 높은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으며 판금에는 낮은 추가 데미지가 적용돼요. 하지만 판금은 자체적으로 물리 방어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호 탄정 강패가 될수 있어요. 특화는 아이템 성장창에서 특화 탭을 눌러서 할수 있으며 일정 수치의 합성 경험치와 노동력 그리고 골드를 소비해요. 특화 레벨이 상승하면 필요한 경험치량과 노동력, 골드가 모두 증가하며 무기의 경우는 최대 10레벨까지 올릴 수 있고, 방어구는 오레벨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요. 무기의 특허레벨이 1오르면 추가피해 상에 해당하는 속성에 대해서는 3% 정도의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10레벨을 올리면 30%나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상대의 방어구 특허에 따른 데미지 반감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만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열심히 강화제를 먹여서 합성 경험치를 쌓았어요. 특화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의 경험치를 모았다면 노동력과 골드를 소비해서 특화 레벨을 상승시키면돼요 다행스럽게도 강화의 개념이 아니라 성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패라는게 존재하지 않아요. 방어구보단 무기를 먼저 작업하는 것을 추천하며 정원이 등장한 이후에 추가된 몬스터들은 방어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의 특화레벨을 올리면 더 빠른 사냥이 가능해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